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5천 가구를 넘어서면서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국 미분양 아파트 5.5채 중 한채가 대구 아파트 일 만큼 대구의 상황이 심각하다. 최근 한신축 아파트가 분양가의 절반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도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대구 남구 이첨동 대봉교역 태양하너스 전용 84.78제곱미터가 2억 4,250만원에 중개거래됐다. 온라인상 공개되어 있는 같은 면적 매물 가격 4억 2,900만원부터 시작한다. 업계에선 조합원 매물 등 특수한 사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른바 던지는 매물이 거래된 소문이 속속 퍼지면서 대구 부동산 업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를 위주로 마이너스 피로 수천만원은 기본 1억원이 넘는 사례도 많다. 대구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건이 가장 많은 곳이다. 국도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5,359가구로 전월보다 10.6% 늘었다. 대구의 지난달 미분양 물량은 1만 3,565가구로 수도권 전체 물량보다도 많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 5.5채 중 한채가 대구 아파트 행세이다 대구에서만 1만 가구 이상 미분양이 났다 지난해 9월 1만 가구를 넘어선 뒤에도 매월 미분양 물량이 증가 추세다. 미분양 물건이 쌓이는 건 수요 공급의 원리가 적용되서다새 아파트들이 영달아 분양을 하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2018에서 2022년 대구 신규 아파트 물량은 85,443건으로 서울과 부산 물량을 합친 수준이다.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에 들어간 영향이다.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 악재 요인이 겹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일어났고 가격이 폭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고리 깊은 만큼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것보다 대구가 회복되는 속도가 더 늦을 것으로 보인다며 입지별로 회복되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